요거트 먹을 거예요. 카페 갈 거요. 잖아리 오빠, 봤어? 니야 오늘 저녁은 마녀김밥을 부쳤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두 줄이어가지고 이거 나눠 먹고 운동 갈 거예요. 이거는 밥풀이. <웃음> 12시 플라테스 썩이라 이거 간단하게 먹고 운동 갑니다. 진짜 불었어. 운동 다녀와서 배가 이제 살짝 고파가지고. 엄청 고픈 건 아니라서 요거 돈까스랑 토마토 먹으려고요 신도대교를 건너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요 제일 나름 모든 것들이 제얘 아직 기하기 싫어. 어우, 이길 보다. 이 그걸 르고 거지. 조금 바쁘이 산책 할 거예요. 어제 배드민턴하고 지금 어깨 쪽도 너무 아프고 오늘은 또 필라테스 하면서 엉덩이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스트레칭 좀 하고 와야, 와서 자야 될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내일 근육통 엄청 심하게 올것 같아서 가볍게 산책하러 나가보겠습니다. 바쁘라 어둠 바쁘라. 어제랑 똑같은 옷인데 지금은 10시 37분이에요. 오늘은 친구랑 친구네 강아지랑 바풀이랑 4시 오전에 산책을 하기로 해 가지고 산책하고 집에 와서 점심 먹으려고요. 다녀오겠습니다. 이거는 김치 콩나물국인데 엄마가 해놓은 거 있어가지고 건더기만 먹으려고 담아왔습니다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닭가슴살은 간장소스여가지고 양념을 안 넣은 건데 만약에 그냥 생 닭가슴살을 사용하시는 거면은 간장이나 굴소스 살짝 넣어서 간 맞추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저녁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토마토 카레에 이식단만 넣어서 먹을 거예요.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거라 제 것만 지금 따로 만들려고. 네. 엄마한테 방금 혼났지? 그렇지. 응? 그렇지. 이제 안 한대. <웃음> 하면 너 어, 밥 먹어 하지마 그래 저렇게 좀앞 응? <웃음> 좀이 정말. 거. 어? 그래서 고소한가 봐. 음. 야, 단백 단백질. <놀람> 오늘은 요거 내일 받고 친한 언니네 카페에 가려고요. 바풀이랑때 왔어요. 뽀기! <목소리> <목소리> 이모 후칠고 게요뽀아 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 먹자. 아니 원래는 내가 아, 먹고 싶었던아나 갈비닉밥 싫었는데. 바로 아, 먹자. <웃음> 제 엄마가 한파나 음. 먹어보시오. 음. 라인제자지 1박 2일로 가정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첫 키로 진짜 간단하게 요거트만 먹으려고요. 그리고 이거 친구가 준 달에라는 과일인데 저는 이런 과일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. 한국에 키위라고 보면 되는데 키위랑 다르게 겉에 털이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완전 말랑말랑해질 때 먹으면 되게 달고 맛은 키위랑 똑같더라고요. 근데 친구가 이거를 진짜 한가득 줘가지고 부지런히 먹어야 돼서 이 다래랑 사과 넣어서 이것도 먹으려고요. 음, 향이 진짜 아래를 좀 먹은건데 또막 이만큼이나 있어요. 원래 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키처럼 진짜 큰 것도 있었는데 큰 거는 다 먹고 작은 것만 남아있어요. 근데 얘네는 아직 딱딱해서 지금 먹으면 진짜 레몬보다 더 쉬고 이래서 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.